안녕하세요, 여러분. 다나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추천을 해드렸던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 셀러보드라고 하는 시스템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셀러보드 화면을 메인으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잠시 줄여서 다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셀러보드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일단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때에 가장 쓰시면 좋은 부분이 두 가지 메뉴가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연관 키워드 검색이라는 부분과 그리고 간편 상품 순위 검색 저는 이두 가지의 메뉴를 굉장히 자주 이용을 하는데요. 어, 연관 키워드 검색이라는 것이 다른 사이트보다 가장 좋은 장점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일단 네이버 그리고 옥션, 지마켓, 인터파크, 쿠팡 모든 연관 검색어와 그리고 추천 검색어들을 만들어준다는 부분이 가장 좋습니다. 제가 검색어를 하나 입력을 해볼 건데요. 일단 뭐 싱잉몰이라고 하는 키워드로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검색을 해보게 되면 은 연관 키워드 네이버에서는 지금 없나 봅니다. 하지만 쿠팡에서는 연관되어 있는 이 키워드를 검색했는 고객들의 키워드들이 보이니까 이렇게 클릭을 해서 추가를 해주고요. 그리고 지마켓에서의 연관 검색어들도 있네요. 이런 것들도 넣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가끔 발견하게 되는 거는 뭐냐면 추가 상품들도 갈 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지금 싱잉볼이라고 하는 것이 부적 불교용품 이쪽으로 굉장히 좀 치우쳐져 있는 지마켓 연관 키워드들이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추가로 판매하는 상품들도 이런 상품들을 추가 소싱을 해도 되겠다라는 것을 임시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자동완성 키워드도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언더쿠션 뭐 이런 것도 좋겠네요 그리고 세트 이런 것들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키워드를 뽑아낼 수가 있는데 이렇게 키워드를 뽑아내신 다음에 이 키워드 중심으로 해서 중복된 키워드들을 이제 제외를 하고 나셔가지고 어싱인볼이라고 하는 이름이 중복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키워드들을 가지고 상품명을 만드실 때 사용을 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음, 쿠팡 같은 경우에는 상품 등록하실 때 키워드를 원래 40개까지 넣을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20개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검색약이 있는 탑10, 탑20, 탑40 <웃음> 영어 발음이 좀 좋았네요. 네, 이런 걸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키워드를 추출해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관 키워드를 분석해가지고 상품명을 만들 때 사용하시면 좋은 부분이 연관 키워드 검색이라는 부분이고 두 번째 메뉴인 키워드 분석이라는 메뉴를 좀 소개를 해드리면 보시면 키워드 연관 상품 랭킹 그리고 키워드 블로그 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해당하는 상품에 대한 키워드 분석 그리고 중소형 키워드들로 어 너무 큰 키워드가 아닌 한마디로 싱잉볼 이라고 하는 게 만약에 대형 키워드라고 한다면 어 싱잉볼 세트 또는 크리스탈 싱잉볼 요런 것들은 중소형 키워드가 되는 거죠 그런 키워드에 대해서 검색수, 클릭수, 클릭량들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라 것이 장점입니다 그리고 엑셀로 내보내기 기능도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키워드를 뽑아내실 때에 훨씬 더 도움을 받으시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 조금 아쉬운 점은 경쟁 강도까지는 나오는데 상품 수도 여기 옆에 같이 적혀 있었다면 좀더 좋지 않았을까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셀러보드 개발자님 혹시 보고 계신다면 꼭이 부분도 추가 개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상품 분석이라고 있는데요. 제가 분석하고 싶은 회사들의 링크들을 이렇게 넣어주고 그 해당하는 상품에 대한 추적 자료들을 어, 클릭을 해가지고 음 보시게 되면은 상품 얼마에 판매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몇 개를 판매했는지 이런 누적 판매 수도 같이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판매자에 대한 정보들 그리고 어떤 내용들로 해서 내용을 넣었는지 그러면 경쟁사의 키워드를 태그 같은 것들을 우리가 어, 이러면 안 되겠지만 가지고 와서 저희도 해시태그를 좀 넣어주면 더 좋겠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키워드를 등록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판고대기 이런 것들을 추가를 해 가지고 이 해당하는 키워드의 상품 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제가 이렇게 키워드를 여러 개를 써서 상품 등록을 했다면 이 상품에 대해 가지고 순위를 확인을 하고 여러 가지의 키워드를 다 넣어 보는 겁니다 미용실 고데기 뭐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해서 순위를 바로바로 바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어, 내용을 또 확인할 수 있다는 라 부분 지금 이렇게 키워드가 안 나오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왜 노출이 안 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음또 뭘로 해볼까요? 티타늄 볼대 이렇게 검색을 해볼게요 네, 여기는 이 페이지에 2 0 번째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품에 해당하는 링크가, 위치가 어디가 되어 있는지 조금 확인해 보시면 훨씬 더 좋을 거고, 이렇게 순위권 밖에 있는 키워드는 사실은 제외를 처음에는 하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이 해당하는 카테고리 안에서 이 키워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순위를 밖으로 내보낼 수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 키워드 삭제해가지고 상품 순위 다시 검색을 했을 때 순위가 올라가면 이 해당하는 키워드가 이 카테고리 적절한 키워드인지 아닌지도 확인을 해갈 수 있기 때문에 상품 판매 시에는 항상 이런 순위를 확인해 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만약 경쟁사가 있다면 그 해당하는 경쟁사에 대한 분석도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간편순위 검색이라고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제가 판매를 하고 있는 상품을 음 예를 들어서 검색을 해볼게요 검색 이렇게 눌러 보면은 해당하는 상품에 대해 가지고 내 상품의 위치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 위치를 확인한 다음에 제가 어, 잘 등록했는지 순위가 올라왔는지 내려왔는지 이런 것들도 바로 바로 확인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가장 큰 장점인데요 셀러보드에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 이런 어, 기능들은 어떤 사이트에서는 유료로 또 활용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바로 사용하기에는 가장 좋은 것이 셀러보드라고 하는 어, 시스템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상품 분석이라는 버튼을 이용을 해가지고 해당하는 상품에 대한 바로 분석도 가능한데 제가 해봤는데 이 버튼이 좀 버그가 있나 보더라고요 지금 요것도 개발자님 보고 계신다면 이 키워, 이거 클릭 안된다는 것도 고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 영상이 혹시 여러분들 보고 계실 때 혹시 클릭이 되신다면 아마 개발자님도 이 영상을 보시고 고쳐주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이 들고 어, 제게 굉장히 좋은 기능들이 많이 되어 있고 커뮤니티 기능까지 같이 다 되어 있어 가지고 셀러보드의 성장을 계속해서 기대하고 싶은 응원하고 싶은 판매자 인데요 그리고 제가 조금은 셀러보드에게 바라는 점딱 한가지 더 추가를 하자면 로그인이 자주 음, 끊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 자주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에서 로그인이 좀 끊어지지 않고 자동 로그인 기능을 계속 좀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이디랑 비밀번호 자꾸 까먹어가지고 다시 로그인할 때 되면 은 검색을 했는데 로그인하라고 나오고 다시 리셋이 돼서 원래 페이지에 돌아가면 다시 그 해당하는 메뉴로 들어가서 키워드 검색해가지고 다시 봐야 되니까 제가 로그인이 끊겼는지 안 끊겼는지도 사실은 우리 잘 모르면서 시스템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능도 조금만 계산을 해주시면 너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나머지 기능들은 너무 퍼펙트하고 너무 좋아요. 셀러보드가 계속 무료였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간절함을 한 가지 더 더하면서 여러분들이 상품 등록하실 때에 좀 도움받을 사이트로 셀러보드꼭 이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 다나쌤이 알려드리는 여러분들이 쓰시면 좋을 사이트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많이 파세요. 감사합니다.